전주 금선암이 10월 16일 효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제2회 금선보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금선보훈문화제는 금선암과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불설부 모은 중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효문화지능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민심을 부처님의 지혜로 치유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은 금선암에서 마련한 다과와 푸짐한 음식,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부모님과 오더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도행을 실천하여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암, 금선잡이 공덕회. 금선암과 금선잡비 공덕회는 평소 부모님과 모절른을 존경하고 효행을 실천한 임현선, 주현진, 한지연, 김경은, 경달 등 다섯 명의 효자 효녀에게 효행상을 시상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뉴스를 위한 정금 1천만 원을 우범기 전주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복지법인 정심원, 백년마을, 정각사 정각복지센터, 전주기정놀이 보존회에 각각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열린 문화공연에서는 국악인 안선희씨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출연해 흥겨운 민요와가야금 병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가수 박인경의 가요공연, 박설이 품바공연, 노래하는 스님 진성스님 공연, 민요 메들리가 이어졌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모악산자락 칠석들중일생활체육공원 야외 무대에서 제2회 금선 고운 문화재를 존경하는 저희 은사스님과 문도스님 그리고 전주시정에도 건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전주시장 우범기님 시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원근각지에서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주신 많은 어르신들과 신도 여러분, 선후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지내오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진정은 안 되었지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특히 오늘 이 문화재 행사는 불설 때 부모 온중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잡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인연 있는 많은 불자들이 조촐하지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효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에 우리 지역 자랑인 전주 기점놀이 보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악산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잊혀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와 노력하시고 또 후배들에게도 이런 전통문화를 길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어르신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것은 소중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어른들을 잘 모셔야 했다라고 하는 우리 넉넉하고 포근한 도량 금산함에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나름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사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충족해 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고 오늘 저희가 소박하게 준비한 만큼 편안하게 즐겨 드시고 또 이후에 문화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이 칠성들 한마당에서 제위금선도온 문화재를 개최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일 기빈 여러분들께 부처님이 가오가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초대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 오늘 절실의 가을 아주 쾌창하고 아, 시원하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금선사에서 작년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은 다고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협조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자기가 넉넉하고 좋습니다. 불교야말로 부모, 은중경을 토달해가지고 많은 은혜 쪽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역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런 생각을 항상 저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효를 다 해야 되는데 이미 떠나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래 아쉽지만 그런 분들이 가셨지만 은 유세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도 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가정으로써 효사상을 더욱 증강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년 전에 보은, 은혜를 갚는 모임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시설을 가서 방문하고 돕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삶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못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 정말 공기에 대한 감사함, 자연에 대한 감사함, 또 이렇게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진짜 감사하고 아, 또 이렇게 정말 에, 그 많은 어려운 나라 특히 동남아 같은 데가 보면 은 오염된 물을 먹고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모든 것에 자연의 감사함 또 우리 유들의 감사함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손, 금손함 우리 닥산스님과 우리 신민단체들이 합심 동결해서 1년 내내 수분수혜력으로 이렇게 조금씩 뜻을 모아가지고 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 그래도 어? 기금을 전다라고또 우리 우범기 시장님께도 이웃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지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효율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은혜를 갚는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항상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수 있는 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뜻을 함께 느끼면서 오늘 이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행복에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알씀 드리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